오늘로는 총이나 좀 사겠지. 하지만 스릴로는 명성을 살수 있다고. 느리잖아 뒤돌아보지 말래. 저도 처치했어. 니 o u b l e kill, t r l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